청차는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요, 제가 올해 초부터 써봤던 물건들 중에 제가 너무 잘 맞고 저를 이롭게 해줬던 벤츠 템과 당근 당근 하기 일보 직전인 똥차 템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드럽게안 맞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벤츠 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의 벤츠 템과 똥차 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품이 조금 많기 때문에 파리 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헤라에서 구매한 란제리 컬렉션입니다. 저는 보자마자 이건 사야돼 하면서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요. 우선 제 벤츠템은 이립두 가지입니다. 누드밤이랑 누드글로스는 여러분 찐입니다. 란제리 누드란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반투명한 베이지 핑크톤이고요. 베이스 프리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 입술도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둘다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 때이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죠? 데일리로 사용하기 둘다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 멀티팔레트가 있는데요 똥차 참내 일단 가격 드럽게 비쌈 세포라 가면 48,000원에 이만한 팔레트 하나 삽니다 아니면 로드샵 가게 들어가서 9구 팔레트 두개는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내장 브러쉬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머나 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쓰기가 좀 애매해요 차라리 세팅 파우더나 팩트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너무 손이 안 가서 완전 처박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헤라에서 신상 틴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헤라 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407번 베어 루트를 구매했고요 이것도 사이트 보면 리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색 보시면 색도 상당히 예뻐요 근데, 근데 똥차템 이게 왜 저한테 똥차템이냐면 제가 저번에 립 영상에서 제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입술을 매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립밤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바르고 저의 숨겨진 각질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바르면 괜찮거든요 근데 반나절 정도 지나면 입술 술이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예쁜데도 저는 확 데여 가지고 그 이후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다음은요 제가 외출할 때 요즘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인데요 닥터폴스 브레스 스프레이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향이 둘다 좋더라고요 제가 코비드19 터지기 전에는 그냥 각을 하고뭐 식사 후에 양치하고 이 정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코비드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디서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누가 지하철에서 똥 쌌어?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내 입에서 똥내가 나더라고. 커피를 마시고 마스크를 쓰니까 제 입냄새에 제가 고통을 받더라고요 해서 브레스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야 할 때는 확실히 입안에 뿌려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향도 좋고 너무 화하지 않고 또 휴대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 대신 톤업크림을 쓰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컬러그램 로지 톤업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았냐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2월 매출 메이크업 부문 1위인가? 하여튼 그걸 찍었어요 마침 토너 크림 찾고 있었는데 거기 1위에 떡하니 있길래 생각없이 샀습니다 근데, 근데 개똥찬템 사고나서 알았습니다 이 제품을 그모 여신 나오는 드라마 PPL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제품을 많이 샀나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얼굴 주름 사이사이 모공 하나하나에 끼는 제품은 오랜만입니다 모공 없고 뽀얗고 그런 친구들이 바르면 모르겠는데 저는 딱 바르자마자 너무 무거운데? 그리고 손하고 피부 주름 사이사이에 다 끼는 거예요 하얗게 복합성 피부인데도 이 제품은 저한테 좀 많이 건조했고요 사실 칭찬도 조금 하고 싶지만 이 제품 패키지도 콩순이 뷰티 아이템 같이 생겼잖아요 또 매번 뚜껑 열고 스패츌라로 덜어서 사용하는 방식도 은근히 번거롭습니다 아침에 빠르게 팍팍 바르려고 사는 게 톤업크림인데 일일이 덜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려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동네 당근마켓에도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거저 팔아야 되는 거라서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시도한 제품이 바로 이 듀이셀 톤업 크림입니다. 이것도 50ml에 18,000원 톤업 크림이고요. 핑크톤 없이 살짝 반톤 업 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컬러그램 제품이랑 용량도 가격도 같다는 거. 근데 저한테는 이게 벤츠템. 컬러그램이 판매 1위여서 제가 생각 없이 산 건데 PPL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제품은 사용감이 훨씬 더 촉촉하고요. 무엇보다 얼굴 모공주름에 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훨씬 입자가 곱고 촉촉한 선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것 같은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 두 제품 다 커버력은 거의 없고 원래 톤업크림 자체가 자외선 차단 지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제품 외에 선크림이랑 컨실러는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제가 선물로 받아서 먼저 써보고 너무 좋아서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달바 바디 미스트 세럼인데요 정식 제품 이름은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디 스프레이 세럼 제가 달바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 달바가 승무원 미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그때 딱 한번 써보고 사실 쭉 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좀 페북 화장품 같은 이미지가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바가 제품 리뉴얼을 정말 많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이 제품 리뉴얼을 하면요 비용이 엄청 엄청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돈을 뿌려요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근데 달바는 고객 피드백을 차곡차곡 모아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이 바디 미스트 세럼도 몸에 바디오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게 끈적여서 싫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품인데요 흔들어서 이렇게 바디에 뿌려주면 보습이 되면서도 가볍고 끈적이지 않는 게 장점인 제품이에요 저는 로션을 많이 바르면 그 특유의 겉도는 느낌을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향도 산뜻하고 제형이 가벼우면서도 뿌리는 타입 중에 보습력이 제가 생각할 땐 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각도로도 분사가 잘 되게끔 360도 분사가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쓴 바디 벤츠템이 아닌가 싶고요 오일층이랑 수분층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하, 이것도 제가 혹해서 산 건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거 안본 흑우는 없겠죠? 차옹픽스 볼륨 스프레이 요즘 유튜브 쇼츠 짧은 영상 보면 거의 세개 중에 하나는 이게 나오죠. 얼굴 작아 보이는 사이드백 만드는 법. 그루프로 머리를 말고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칙칙 뿌려준다. 영상이 툭 끊기더니 사랑해. 얼굴이 작아 보이는 사이드백 완성. 준비물 작은 얼굴과 볼륨 스프레이 사용감 자체는 그렇게 똥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되게 가볍고 이제 열 가하기 전에 칙칙 뿌려지면 되는데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 고정할 때는 이런 아베다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약하지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속력이나 고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볼륨 픽스인데 볼륨이 그렇게 풍성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 분들이 금손이라서 좋은 게 아닐까 저는 차라리 이 제품보다는 이 헤드스파의 제품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게 살짝 개취기는 한데 이 제품이 고정력은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살짝 더 좋았고 또 성분이 훨씬 알찹니다 헤드스파는 비타민이랑 두피와 모발에 좋은 단백질 성분이 훨씬 많이 들었는데요 이차온 같은 경우에는 반면 향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향이 좋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 되게 산뜻한 플로럴 향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열을 가하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 있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 써봤던 스프레이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저의 벤츠템입니다 아까 헤어 퍼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요즘 향수처럼 잘 쓰고 있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킹성비템 포레스트 스토리 향기 주는 워터 에센스 심지어 올리브영에서 가끔 세일하면 거의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비누향 퍼퓸도 되면서 모발에 비타민 공급과 보습이 같이 되는 제품인데요.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터 에센스 중에서는 보습력도 좋은 편입니다. 저는 헤어 오일은 바닥도 미끌미끌해지고 또 손에도 남는 게 싫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뭔가 향수 같은 향수를 쓰면 너무 꾸민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제품은 처음에는 조금 향이 진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은은하게 오래가는 비누향이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른 직후에 향이 좀 세다고 했잖아요 앞쪽에 위쪽에 뿌리면 향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머리 뒤통수 쪽 그리고 모발 끝 쪽에 뿌려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롬앤 한올픽스 마스카라 1년에 한 번씩 제가 화장대 공개 영상을 하죠 근데 그때도 마스카라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미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 세일을 하길래 신상인데 한번 사볼까? 라고 해서 롬앤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처음 딱 발랐을 때 볼륨, 롱, 두 타입 다안 뭉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깔끔하게 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좋았다 우리의 추억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이거 눈 밑에 번지는 거 나만 몰랐어? 여러분 리뷰 앱을 열면요 이 위에부터 쫙 리뷰가 있잖아요 다 너무 좋은 거야 체험단인데 별이 다섯 개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큰 실수였나 봅니다 별 최소 리뷰부터 봤었어야 됐는데 하나같이 리뷰가 똑같아요 눈 밑에, 눈 밑에 너무 번지고, 번지고 가루가, 가루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제눈 모양이 유독 이 제품이랑 안 맞은 걸 수도 있겠지만 하, 저한테는 너무 번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손으로 닦아내도 없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아. 않아 저한테는 심각한 떡차템이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쓰던 거나 계속 쓸걸 마지막은 제 벤츠템 롤브러쉬를 가지고 왔는데요 필리밀리 드라이 롤브러쉬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할인하면 무려 3,600원 제가 이 사이드뱅을 만든 이후로는 이 롤브러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리밀리에서 나온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루미늄 포킹 브러쉬 하나는 이 드라이 롤브러쉬입니다 알루미늄 포킹 브러쉬는 제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 제품 이 제품은 바디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더 좋고요 돈모가 섞여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웨이브를 만들어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웨이브나 똥손도 잘할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드라이 롤 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 왜 똥손한테 추천드리냐면 돈모에 머리가 잘 끼기 때문에 똥손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롤을 한번 잘못 감으면 머리가 무진장 빠집니다 돌려내 네 모발모발 네, 모발, 모발. 모발. 근데 이 제품은 덜 촘촘하긴 해도 드라이가 굉장히 쉽고요 내가 실 수했다할 때도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걸로 사이드뱅이랑 뿌리 볼륨을 살려주는데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벤츠템입니다. 저랑 잘 맞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잘 맞지 않은 제품은 좋은 주인을 찾아가길 바라며 여러분도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